이론상 핑계를 계속 뜬다면 에밀리아를 이길 수 있나? 자, 하이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콜라보 도장에 왔습니다. 베스타 서로 완전 풀로 준비되어 있는 봄이 계정, 해우 계정입니다. 다만 봄이도 콜라보 안 쓰는 애들까지 다 백랩은 아니기 때문에 백랩 준비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라인업 짜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호명하는 친구들은 모두 코스튬 다 풀업이고 필살기 풀업이고 백랩이고 성물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하여튼 최고로 갖춰진 애들을 중에서 뽑았습니다. 람. 램, 에밀리아, 루갈, 마이 시라누이, 테리, 포가드, 쿄, 마무루. 출격합니다. 자, 라운드 1. 먼저 람이 나와 있습니다. 람이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가 우세속인데다가 종족불명 아군 기본능위치 증가가 있죠. 그래서 지가 기본능위치가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패를 사기리 싶으네. 삼성. 오쭈쭈쭈쭈쭈 때리는데 4만천. 어둠이 없었는데도 4만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람또 뭐가 좋습니까? 후라. 기절이 있습니다. 후라 팍팍 기절 필살기 못쓰겠고요 이렇게 되겠고 아 후라가 막혔네요 이제 후라가 없어서 다늘기가 나가게 됩니다 후라 착탁 자 25,000 나오고 있고 기절은 못 터지고 있고요 아마도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블하운드 아우그 다음 그렇죠 가볍게 이정도는 밟고 출발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2 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람을 때렸다고 하면서 철철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 자식이 어떤 놈이 우리 람을 때려서 이러면서. 아, 그렇긴 한데 램도 오늘, 어 역속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텐타클, 버버버버! 쭈쭈쭈쭈쭈쭈, 와. 자, 바로 우세속이 때리니까 43,000 터지고 있고요램 어 입장에서는 이 증폭기인데, 어, 폐사기 게이지 증가당 버프를 또 받으니까, 버프 두개 받아서 증폭 때립니다. 3만4천 쇄도 갑니다 냥냥냥냥냥냥 5만8천 터지고 있고요 자, 이게 전체기라서 단위기가 우선시 되는 법칙으로 퍽! 2만0천 욕속에서 저렇게 톡톡 치는 거 치고 잘 치긴 잘 친다 야, 증폭이 있긴 하니까 어? 피사기 래미 먼저 만들었어요 자텐타클 갑니다 뚜뚜뚜뚜뚜 5만 4천 와, 5만 터지기 시작했대. 자, 램피사기 갑니다. 청청기 야행. 귀신이 나타났다. 빡! 자, 약할 것 같았어요. 역속이다 보니까. 아, 역속이고 개수도 그렇게 높은 비사기는 아닙니다, 이게. 자, 또 이불 하운드에 먹히고 뭐 많은군요. 늑대 등장 20 20만 터지면서, 아무래도 좀 스텝도 좀 되게 옛날 느낌이 있고, 거기다가 또 열쇠속이다? 이거 개장살라는 거지. 자 랩람이 찌발리 가운데 리제로에서 최고의 콜라보 캐릭터가 아닌가. 어 리제로에서. 안데 아, 전체 콜라보 캐릭터 통틀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친구죠. 에밀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프렌즈부터 출발하게 되겠고요. 아우 워스다 워삼만 동일 속성. 자 그런데 에밀리아 무성기 뭡니까? 빙결이 이게 미쳤거든요. 여러분들이 에밀리아 그때 막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어떨지 몰라요. 이게 빈결만 제대로 뜬다면 이론상 빈결이 계속 뜬다면 엠리아를 이길 수 있나? 물론아. 자 빈결. 빙계... 야 이게 저... 야 이게 친구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이게 또비기사이기거든자 여기서 중냐안 죽냐, 죽냐 차인데 스킬 한 개당 6 0 추가 세 장이니까 여기가 한번 봅시다. 펑 거기까지야. 아깐... 거기까지야. 어, 빡! 진3 4... 야, 잠깐만요. 아니, 이건 내가 지금 약간 공포를 느끼게 뭐냐면, 페스타가 진게 문제가 아니라, 에밀리아가 페스티벌 도전 깨기 가야 되는 거 아니가? 에밀리아를 이길 수 있어요? 에밀리아 페스티벌 도전 깨기 기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목소리> 자, 계속해서 킹파 콜라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 루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이 떴고요 <목소리> 야 조심, 조심. 상하잖아 드오만 오마, 오마 나오고 있고 자 루갈이 또 우세 속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단일기가 공간을 깎아내리죠 제노사이드 커터 18,000 딜은 똥 딜인데 공간을 깎아놨다 자 이성 나가게 되겠고요 29,000 아 계속해서 단일기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깎아놓고 피사기를 좀 살살 맞으려고 하는 루갈입니다 루갈이 피사기 준비했고요 자 파크당 석도 오! 카오 역석이 나발인데 찢어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면 콜라보트전 세계, 마이 시라는자 바로 프렌즈부터 출발하게 되겠고요. 속성은서로통속입니다자 마이가 싸우는 스타일이 마치 코인 멀린 누나 같을 거예요. 필각을 해가면서 자기는 필살기를 쓰고, 그죠? 필각 3 칸짜리 날아갑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4만 3천. 오, 4만 3천 때리면서 필각하고 자기는 필살기 만들고. 자, 그래서 열받은 에스타는 그럼 내가 그냥 힙을모여주냐 우와! 끝날 뻔 했다, 요 자, 필살기, 초 필살인 봉. 자신의 스킬 랭크업 있고요 자, 갑니다. 초 필살인 봉! 차크다, 팔만 사잖아, 팔나오면서 랭크 한번 차크닥 되고 있고, 저 이거 특이하다, 특이하다, 특이하다, 좀좀 다른 좀또또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자 텐타클 블레이드, 와야야야야야야야, 끝났다. 아, 야 이게 마이가 맷집만 좋았어도 좀 이어나가면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시나리오거든. 근데 맷집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버렸습니다. 자그들은다 테리 보자 이렇게 출발되겠죠? 역, 주주주주 와, 예, 이거는 또 우세 속에서 때리다 보니까 일성으로 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테리도 전략이 비슷하겠네요. 라이징 태클로 필각하면서 어, 자기는 아, 필사기를 쓰겠다. 와, 2만0천 나왔어요. 역속에서 필각인데도 자 텐타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응. 압력, 어요요요요약, 주주주주만3 천. 테리가 이제 반격 필사기를 쓸 텐데. 오, 깔 j 그다음 68000, 68000 정도. 네, 계속해서 계속 갑니다. 야, 싸 버려. 이도다 이십니다. 워워워워워. 3만 5천? 3만 5천. 많이 안 됐네요. 어, 많이 안 됐고. 자, 테리는 계속 필각을할수 있기 때문에 라이징 테크. 야, 테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야. 거의 지금 피 많이 깎았어요. 자, 와, 여기서 야이 끝났다. 지금 어둠 세계의 텐타클 삼성입니다. 이거는끝났어요 테리 한번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 있었으나. 오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2만 70. 12만 7 에러 완전히 믹스 그 갈아넣어. 야, 마. 자, 계속해서 결투 들어갑니다. 쿠산하기 쿄가 준비되어 있고요. 킹파 쪽에서 우리 도장객에서 쿄상당 했다 그죠. 상당합니다 근데 오늘 속성상 라나 속성이 자 점화 붙기 시작합니다. 쾌의 단위기가 우선시 되겠고요. 동물기 팍팍팍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텐타클이 우선시 되게 되겠습니다. 아, 야야야야 압력 한번 0 0 0자 이성 동물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팍팍팍5만 천. 어 이제 점화 붙고 이제 해가지고 어 여기 봐봐 이게 표가 여러분. 굉장히 맞짱 강자더라고요. 아, 와, 근데 지금 겁나 세다. 57,000, 57,000. 자, 쿄가 이제 필살기를 갖다 박는데, 요거 못 죽이면 쿄가 끝입니다. 팡! 총뭐 요즘... 필살기! 푹! 푹! 이거... 그당 10만 터졌는데 안 죽었다. 야. 야, 점화가 몇 개인데 안 죽었다. 야. 자, 요거는 아마도, 아무리 점화가 많다고 하지만, 아, 끝날 것 같군요. 팡! 까! 그당 1 0만 8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콜라보 도장의 끝판왕 그 누가 마무르를 이길 것인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마무르가우세적인 상황이야 아, 요거는 제가 보기에 콜라보 도장에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을까 빠바바 빠크당 3만 천 나오고 있고요 콜라보 도장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바로 마왕이다 마왕리무르 고통없이 죽여주면 한 척척척 거기 적적 자크닥 7만천터지고 있고요. 텐타클에서 삼성이 뜨긴 했어요. 삼성 텐타클 갑니다 우와 와, 주주주주주와꽤 세게 뜨는 거예요. 역속인데6만7천 나오고. <레니르> 그럼 리무르도 피가 많이 날라갔었어요 방금. 어? 이거 모른다. 자크닥. 야 이거 모른다. 패를좀사기쳐 가지고 지금 먼저 피장이 나오고 있는. 어? 어둠 두 개인데다가 공방체 깎고 이거는 끝났는데? 아 앙크당 그 이게 리무로를 잡는다고? 자 이거는 한번더 해볼게요 라운드 트 가보겠습니다 와 베스타가 굉장히 강력한 자기 힘을 좀 과시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과시하려나 본데? 패가 너무 잘 뜨는데 갑자기? 마왕한테 지고 싶지 않나봐 이래봐도 나, 나도 막 내가 내가 마시하게될 거라 와 이러면서 막, 막 절규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와, 설마 끝납니까? 아니, 이 피사기 되게 무서운 게 역속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끝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거의 풀피거든, 그 마무리 지금은. 와, 안 되는데? 와, 야. 요렇게 콜라보 도장. 개, 아, 계작사는못 냈어. 에밀리아가, 에밀리아가 내가 보기에 짱인 것 같아. 마무리부터 쓸지도 몰라. 에밀리아 도장 깨기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신청 부탁드립니다.